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음.. 이겁니다. 데몬 이라고 하는 겁니다. 데몬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반신반의의 신이면서 인간인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고요. 뭐.. 유령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. 자, 이 데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,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실행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ls도 있었고요. mkdir 이런 것도 있었고 또뭐 rm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데몬이 아니라 데몬이 아닙니다. 여러분 아직까지 데몬을 본 적이 없어요. 예, 데몬이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항상 실행되고 있다는 라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ls, mkdir, rm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, 여러분이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는 꺼져 있는 상태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. 반면에 데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항상 켜져 있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집 좀 비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직 데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드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비유는 쉬워야 되는데 비유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비유는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? 자 우리 집에 보면은 전자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어...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요거 냉장고구요. <웃음> 자 요렇게 생긴거 요거 물론 요렇게 생긴 건 요즘에 없지만 요거 이제 팁입니다. 자이두 개의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이랄까요? 아, 프로그램이 아니요두 개의 가전제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요 가전제품은 자 요거는 어 얘는 항상 켜져있지 않습니다. 우리가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끕니다. 반면에 여기 있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. 비슷한 걸로 뭐가 있을까요? 음, 모뎀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을 때 사용하는 모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도어락 예, 그런 것들은 항상 켜져 있죠. 반면에 이런 TV 예. 또는 뭐가 있을까요? 전자렌지 뭐...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끄는 특징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항상 켜져 있는 가전제품들은 어떤 특징, 어떤 이유 때문에 항상 켜져 있나요? 언제 그 가전제품을 사용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는 것이죠. 반면에 켰다 껐다 하는 그런 가전제품들은 예,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는 끄는 형태라는 것이죠. 자 그래서 우리의 컴퓨터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ls, rm, mk, dir 이런 프로그램들은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끄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. 반면에 데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소위 서버라고 불리는 프로그램들은 어 데몬에 해당됩니다. 자, 이거 한번 볼까요? 그... 여기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. 예,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는 뭐 웹브라우저가 깔려있다라고 칩시다. 웹브라우저 그래서 여러분이 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뭐 네이버 또는 다음 뭐 또는 구글 이런식으로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여기에 웹페이지가 표시가 되는데 그 웹페이지는 이 컴퓨터 안에 있지 않잖아요. 어디에 있나요? 어... 이렇게 이거 인터넷이고요. 인터넷 너머에 있는 뭐 이렇게 생긴 꼭 이렇게 생기라는 보장은 없는데 자 이렇게 생긴 네이버의 컴퓨터 또는 다음의 컴퓨터 또는 구글의 컴퓨터 이러한 컴퓨터들이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버라고 부릅니다. 서버 영어로는 서버라고 불러요. 그리고 그 서버의 반대쪽에 있는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어,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서버에게 요청하고 서버는 그 요청된 정보를 응답해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. 자, 요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런 구도이다보니까 예. 웹브라우저는 우리가 필요할 때 켰다가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켜서 웹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오죠. 그런데 이쪽에 있는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고충이 있냐면 언제 웹브라우저가 접속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서버쪽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라는 이 소프트웨어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서버쪽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. 예, 바로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의 컴퓨터에는 이 소위 데몬 또는 서비스라고 부르는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존재해야 됩니다.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이런 데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현 단계에선 넘어가고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보고 그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몬을 키고 끄는 언제나 실행되고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을 키고 끄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